법화경 15번째 법문입니다 마하살들이 발항나의 모래수보다 많더니 그들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합장예배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만일 저희들에게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부지런히 정진하고 보호하면이저 경전을 받아 읽고 외우고 서며 고향할 것을 허락하여 주시며 마땅히 이 국토에서 널리 살아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 마살 들럽게 말씀하시기로 그만두어라 선 남자야 너희들이 이 경전을 받도록 가지기를 바라지 않나니 왜냐하면 내네 사바세계는 육만 항아이 모래수보다 많은 권석을 가지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열반한 후에는 이 경을 받아 보호하고 읽고 해오며 널리 사랑기 때문이로다 모에 미타보 모... <웃음> 그때 그는 것은 부처님 당시를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계실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 국토에서 온 여러 보살 마살들이 한가위 모래수보다 많은 그들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합장 예배하고 이분들은 어디에서 오셨나 천상에서 왔어요. 신통으로 부처님 법문을 한다 그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와가지고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로 부처님이 열반한 이후에 우리가 널리 닦고 배우고 정덕하고 사경하고 고향 올려가지고 이 모든 이 부처님 법을 다 삽천대천세계뿐 아니라 사바세계 중생을 위해서 설하겠습니다 그 경전 설하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랬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 부처님이 이 다른 이 삼천 대천 세계 많은 중생들도 다 제도로 하겠지만은 사바 세계 중생들은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애를 마이었어요 다른데는 복이 많고 또 살기도 편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데 사바 세계는 병도 많고 또 걱정, 근심도 많고 온갖 이참 괴로움을 겪다가 돌아가신다는 것을 부처님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할 당시에 유언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열반을 하고 사리가 나온다면 그 사리를 천상에는 복도 많고 살기 좋으니까 걱정, 근심이 없기 때문에 사례를 한두 개만 주고 이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신신과 또 모든 이 법을 받들어 배우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정진을 열심히 해서 이사바세계 모든 병고를 소멸하고 살기 좋은 이 사바세를 만들기 위해서 남은 사리는 전부 다이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유언을 안 했었다면 천상에는 모든 분들 모든 분들이 신통으로 사례를 다 가지고 가고 경전도 다 가지고 가고 이 사바세계는 아무 경전도 없고 사례도 없었을 겁니다. 한데 이 부처님이 그걸 아시고 사바세계 중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화경에도 역시 이 천상에는 모든 분들이 신통으로 와가지고 부처님에게 이 경전을 우리가 열반 부처님 열반한 이후에 우리가 이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할 것이니까 우리에게 이 양구를 해서 우리가 이 중생을 제대로 하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안 된다. 그거는 왜안 되느냐 하면은 이사바세계도내 제자가 헤를 수 없이 모래숫자보다더 많은 내 제자가 있으니 그 제자들이. 이 경을 잃고 외우고 사견하고 이래 해서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할 것이니까 절대 그대들은 이 관계치 말아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바세계 중생을 이렇게 참 법을 설하고 불교를 더욱더 믿게끔 더욱더 신심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신통으로 만약에 경전을 다가가보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사바세계 중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불교 믿을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를 법화경을 설하기 위해서 삼천대천세계 모든 권석들이 와가 한 곳에 와가지고 모여 부처님의 법을 설하니까 부처님 그 음성을 듣고 신통으로선상에서 수많은 제자가 내려오셨다 이 말이야. 이래 내려오셔가지고 그 법을 듣고 이로 말할 없이 기뻐고 이로 말할 없이 신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보시면서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하니까 얼마나 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에 참, 신심을 내가 부처님 그 법을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 그 순간에 50소급이나 지냈다. 50소급에 50년이여. 알겠어요? 그러나 진통으로는 음? 한나절 받고 안 돼. 그러니 우리 사바세계는 사람이 누든지 살면은 100년도 못 살고 온갖 고통을 다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은 누구든지 남은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이 죽는 생로병사에 우리가 살겠습니까? 한데 천상에 있는 분은 생로병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바세계 이 중생들이 부처님이 그렇게 이 생사윤회의 길을 끊기 위해서 부처님도 험난한 구도의 길을 가셔서 수행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에 부처님이 계시는 그때 에저 천상에 있는 이 많은 제자들이 신통으로 와가지고 자꾸 부처님에게 이 경전을 우리가 독경하고 우리가 사, 에, 사경하고 우리가 모든 중생을 제도할 테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모든 이름을 해 주십시오. 부처님이 이 많은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애를 묻고 고통스러었습니까 그간에 부처님이 피로나 하지 않습니까? 또 부처님이 어떤 몸이나 건강합니까? 또 어떤 고통을 주는 중생은 없었습니까? 이렇게 자꾸 그분들이 자꾸 신통으로 부처님에게 간청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래도 부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아주 근제하고 조금도 필요함이 <웃음> 없고 조금도 내가 괴로움이 없고 어느 누구도 내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 참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이사바스에 중생 제도 하게끔 내가 노력할 테니까네. 그런 줄 알고 조금도 나를 의심하지 말고 내게 모든 것을 맡겨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하도 그래 사니까 미륵보살이 오면은 물어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56억 7천만이 가면은 이 미륵세계가 옵니다. 지금은 사바세계지요. 하나, 56억 7천만 년이라도 신통으로 하면 잠깐입니다. 어? 50소급도 한나절이라 하는데 뭐 56억 7천만 년은 뭘 닦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법화경 2년을 맺어놓으면 그 당시 가면 은 대선지식이 되고 대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경전 한페이지만한 장만 읽고 전생 후생에 세 간다면은 무관지옥을 면한다겠어. 알겠어요 아, 그렇게 그렇게 이 공덕이 많은 것이 이 부처님의 경연이고 법화경하는 특히 법화경하는 특히 부처님이 꼭이 사바세계 중생을 위해 법문을 한 겁니다. 경연에 보면 철진신형 가수지 이 삼천 대천 세계 이 나라를 전부 부사가 가루를 만드는 그 그렇게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 숫자대로 부처님 법을 설해도 법은 부처님 법을 다 들을 수가 없고 대해 중수 가음전 이 삼천대천세계 바닷물을 전부 마시는 그러한 제주가 있어도 부처님 법을 다 들을 수가 없고 흑공가나풍가에라이 하늘의 바람과 구름이 요동치지 못하는. 못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 법을 다 들을 수 없다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인간의 8가지 괴로움을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태어나서 병들어 죽는 것이 큰 괴로움이다. 이랬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는 생로변사에 사지만은 우리가 이 젊은 시절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얼마나 만주를 하십니까? 옛날에, 참, 당시에는, 전부 30년만 살았겠어요. 사람도 30년, 동물도 30년, 전부 3 0년 살았겠는데, 사람이 가만, 생은 내가 태어나가 30년 살았기에 너무 억울하다, 이기요. 그래, 이 새끼가 소가 한 마리 와가, 아, 나도 30년 살았거든이 몸을 까 언제 내가 30년 살겠노. 막 10년 사다가 내가 죽을란다. 그이. 사람이 옆에 있다. 그런 나를 달라고. 그이. 오십 년 됐죠 조금씩 개가 한 마리 와가 나도 삼십 년 살아갈 건데 이 몸을 가지고 위에 삼십 년 살았거든요 뭐한십년 살다 죽을라 그래요 사람이 옆에 있다 나를다 칠십 년 됐죠 조금씩원숭이가한 마리 와가 나도 삼십 년살았건데뭐한십년 살다 죽을라 그니까네 그래. 그 사람이여 있다 옆에 있다 그런 나를다 구십 년 됐죠 이런 사람이 욕심이 제일 많아 가지고 구십 년까지 살았고 원을 세, 세웠다 이말이여 30년까지는 부모가 참 잘만 되고, 부모가 좀 덕이 있고. 부모가 제복이시면 편안하게 삽니다. 30년까지는. 그러나 20년, 30에서 50 20년까지는 소원내를 갚는다고 결혼을 해가지고 죽자 사대 일을 해야 되는 게요. 동쪽에다가 일을 하고 서쪽에 서복에 가가지고 밤중에 와야 되고 그거는 뭐 아들, 딸 하나 나안 오면은 큰 미기 살려놓고 죽자 사대 일을 해야 되는게 50까지는. 그래, 이제, 어디를 다 갚으면, 50에서 70까지, 개어디 갚는다고, 딸집에가 집지 기준을 갚고, 며느리집에 가 집지, 만날 집지 기주으로다는거요 알겠어요? 그 배, 개, 개, 저, 저, 저, 빚을 갚아야 될거 아닙니까? 여기에 가도 빚, 빚이 빚이 주고, 저기도 집지 기주으로 만날 집지 기주으로 다닌다니 말이여. 70까지는, 70에서 90, 20, 원수의 어디 갚는다고, 이제는, 어? 집도 못시고 돈도 못 벌고, 방바지아식은 만날 잡살리도죽어버는거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무상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래서 태어나서 병들어 죽는 것이 큰 고통이다 이래서요. 다음은 병의 고통인데 4 0 0대 가지 병뿐만 아니라 수월해 혈수 없이 많은 질병을 앓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죽을 때는 온통 방안을 헤매고 눈을 부릅뜨고 또 이를 갈면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똥을 사가 온 집안 식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청매조사라 그런 대서지식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입적을 하려고 해서 열반하려고 하니 그저 똥을 싸가 벽에도 바르고 기둥에도 바르고 꾸릉대가다가 전부 대중이 다 도망을 가는데 매일같이 부를 때 이런 부목이 하나 있는데 부모마저 도망가려고 하니까 청매조사가 최후의 도인 열반하는 것을 보고 가거라 이랬는 거예 그래서 청매조사가 최후 열반을 하고 보니까 그 집안에 똥칠했던 그 집안 냄새나는 그 집안에 향기가 진동했다 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청매조사가 앉아가 열반을 하셨는데, 에? 밤새도록 저 산신령이 내려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 하는 거요. 예 화장물 하니까 사례가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불교의큰기감이에 있다고 조사오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돌아가시는 복도 오게 하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거요. 예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찌든지 이 사바세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이 사바세계 돌아가시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가지 고통 가운데 다섯째는 사랑하는 사람에리 서로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이것도 여간 괴로움이 아닙니다. 서로가 참 사랑하고 참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그런 분하고 헤어져, 헤어져야 하는 그 괴로움. 그것도 여간 괴로움 아닙니다. 살아서 이별하는 아픔도 있고 죽어서 아주 떠나버리는 이별도 있습니다. 미운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 괴로움. 이것도 여간 큰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안보목 보고 싶고 보고이 갈리고 이런 분하고 살기가 얼마나 고통스럽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물지나 명예 등 무엇을 구하는 뜻대로 안 되는 것도 큰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오음이 치성하는 것도 큰 괴로움이다. 섹스 상행시 다섯 가지 우리가 이행하는 것도 큰 괴로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음은 여덟 가지 바른 길이 있는데, 첫째는 정견이 바로 바른 길. 살아야 하고 병들어 구조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충실해야 하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면 남에게 친절함이 모든 것을 바르게 사는 것이다. 이래서요. 자식은 여러분들이 어찌든지 부모의 언어를 갚으려고 하면 자기 몸을 가루를 만들고 밥을 해가 드리도 부모 은혜를 다 못하고 자기 몸에 피를 다 빼라 국걸 끼려가 드리도 부모 은혜를 다 못한다겠어. 그러니 여러분들이 부모 은혜를 갚지 못한다면 죽어가 절대 극락을 못 간다. 그런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또그 복으로 인해 가지고, 그 덕으로 인해가 후세상에 좋은 게 태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복을 지어 가지고 넘을 갈라먹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따드로 담그러드리고, 둘째는, <웃음> 둘째는 정상의 사바세계는 즐거움과 괴로움이 늘 섞여 있는 곳이니 잘견디 참는 아주 수행이 필요하다. 세상을 보람되게 살 수도 있고 진료 올바른 도로 실천할 수도 있다 이랬습니다 세체는 정의 있는 바른 말 고운 말이다 망연된 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속이는 말 남에게 이가 붙이는 말 험한 욕설을 하지 않는 것이 자기 살아가는 가 한 치는 길이라 했어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험한 욕설을 하지 말고 너머를 속이는 말고 이걸 이거 부채는말 이거는 절대 삼가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체는 정음이 무엇이 빠른 어빙 가면 살생과 도덕질을 하지 않고 정열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는 정음이 음식과 물질 등에 탐욕을 여의고 항상 부처님의 진리를 양식을 삼고 항상 활발한 생각을 하고 활발한 용기 있는 생활을 하라 이랬어요. 일곱째는 정념에의 망령된 생각과 삿된 생각이 없어 바른도 바른 진리를 생각하는 말을 한다. 여러분들이 항상 바른말을 바른도라 하는 것은 사입이 사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을 잘 지키도록 노력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라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대비심을 빨아야 합니다. 내가 일체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야 돼, 신심이 지극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신심이 어머니입니다. 알겠 신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업도 신심으로 해야 되고밥한번 밥을 하고 음식을 잡고 하는 것도 신심으로 성리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둘째는 대자심을 빠르다, 평당한 일체 중생을 자비심으로 여열 중생을도 주리라 원력을 세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원력이 지중하다 그런 걸 아셔야 돼. 여덟. 진한 무면심을 발휘해야 되는 하늘도 가엾고 허공도 가엾고 변없는 마음으로 마음이라는 것은 각오엄이 없고 본인의 생각으로 성인이 되었다가 악인이 되었다가 모든 사람의 용심을 찾 써야 한다 이랬습니다. 전에 오거들랑 양부를 하고 항상 자기가 사양을 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포살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홉채는 광복심을 발야되며 넓고 넓은 마음을 바라며 일체 부처님을다 보게 되니 마음을 비우면 내자성이 나타나 자성부처를접안할 것이니라 이랬어요 여러분들이 바다에 한번 가보세요 바다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맑습니까 내 마음도 바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랬어요 바다에는 핏물 도 들어가도 표가 없고 구정물이 들어가도 표가 없고 황토물이 들어가도 표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 이랬어요 청정심을 발휘해야 청정하고 때가 없는 마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어김없는 지혜로 모든 중생을 교화시키려는 원력이 있어야 된다. 지혜심을 발해야 되며 지혜심을 바라야 항상 부처님 법을 금을 삼아 상고 보려고 하와 중생하는 데큰 뜻을 이루도록 하라. 이랬어요. 밑으로는 우러난 부처님 되기를 원하고 밑으로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 그는 이런 원력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손색이 없는 보살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라. 이렇게 부처님이 당부를 했습니다. 옛날에 대선지신 구지선사라는 그이 계셨습니다. 구지선사가 많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고 해도 아직까지 해안이 열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토굴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토굴에다 앉아가 공부를 하는데 하루는 어떤 여성이 떠와가 자기 주위를 새 밖으로 돌거도 도디만은 나갈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여성보고 그점 서거라. 그래. 서는 매력을 하면 서지만 은 그렇지 않으면 설 수가 없다. 말을 하는 대답을 막휙 나가보는 거요 그래서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보잘것는 여성에게 이망신을 다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 뭐하겠노. 그런 이런 하심한 생각이 든단 말이야. 죽을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잠이 안 와가지고 잠 이래 잠안 누워 있으니까 새벽에 이빈몽 사원간에 잠깐 눈을 붙였는데 빈몽 사원간에 왜니가 죽을라 하노 내일이 육신 보살이와가 너를 제도할 테니까네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너는 분이 오실랑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니까네 한나도 있어도 않아. 저녁에 한참 대가 되니까, 네저 반야사에 계 계시, 조실로 계시던, 에? 참, 조실스님이 와서 수십 년 동안 거기에서 참 조실로 모시고 참선을 하고 공부를 했는 스님이 오셨단 말이요. 그리고 스님이 위에 왔습니까? 그 스님의 철룡화상입니다. 철룡화상이 와가지고, 그래서, 에, 오늘, 우째, 왔삽니까 이러니까, 오랜 들 알면 가는 대알 것이 아니냐. 이렇다 부 대답을 한단 말이요. 아이고, 스님, 방에 좀 두리십시오. 그래, 들어왔어. 떡 들어 앉으니까네. 그런 게 아니라, 어제 내가 앉아가지고, 정예들에 참선을 하고, 내가 화두를 두고 참선을 하니까, 연성이 하나 와가지고, 내 주위를 세받고 도는데, 어? 거기 좀 서락하니까네. 서는 매력을 알면 서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설 수가 없다고. 대답을 못하면 막 힝다가 붙었다. 그래서 내가 스님 모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수행을 했는데 내가 토굴에 와가지고, 어, 어, 스님을 몸 비웠지. 내가 얼마나 내가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까? 그런데 여생의 그 말에 내가 죽을라고 생각했어. 한님, 간밤에 빈몽 사문 간에 육신보살의 우리 몸, 몸을 가진 모습, 어, 선지식입니다. 그래서 육신보살이와가 니를 구제해둘 때까지 기다리라 해서 어떤 분이 오실란가 싶어 내가 기다리선님이 오셨군요. 그래? 그러면 내가 앉아있을 때니까 니가 내 주위를 세받고 돌아. 앉아있을 간네세받고서 돌거든. 어? 나갈라 하니까 그좀 서라. 서는 내력을 하면 서지 말그점면설수있다하 그런거요. 그러니까 네. 구제선사가 돌을 탁 깨치는거요. 돌을 깨치간에 얼마나 좋았는지 알겠어요? 그도럽깨치까네 모르던 것을 더 알고보니까네 어? 참삼천대천 세계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이렇게 가지는 것 같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래서 그개성을 하기로 선생이나 상 유수 12성이요 선생 수성이아니 성가가 병생이라 산빛도 이나의 모습이요 산빛도 부처님의 모습이다. 하난한 물도 진리의 소리로다. 산빛도 물소리도 떠난 곳에 기어듣고 말 못하는 그놈은 누구냐. 한번 일러보아라. 이런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을 봐도 산을 같이 눈에 보이고 같이, 눈을 봐도 물같이 눈에 보이지만 여러분의 삼천대에서 진면목을 알고 보면 산을 봐도 산이에여 물을 봐도 물이아여라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천차가 알락국이요 앉는 것이 다 법당이고 생각하는 것이 부처님의 진리라는 것을 바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래서 구지선사가 그런 그렇게 참 어, 하니까 그런 개송을 그래야에참천룡화상이 자기가 다시 개송을 하기로 가사 백천갑 소자법을 망하니 인년 내 옷이 카본 남면시라 가히 백천갑이 지나더라도 한번 지어놓은 놓은 업은 없어지지 않으니 인년이 딱쳐면그 과보를 멸할 수가 없나니라 여러 중생들의 원한을 맺지 말라 아 두고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요 천령화상이 이런 중생들을 위해서 개송을 얽혔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안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춤을 추니까 참 얼마나 좋으냐 이어 그렇게 하면서 면상 무신이 코양고하니 구리 무신이 토모향이라 신내무신시진보안이 우연무고양진상이라 얼굴에 화를 안 내면 코양을 올리는 것이요 입으로 화를 내지 않으면 완향을 토함이요 마음가, 마음 가운데 성냄이 없는 것이 이것이 참법이요물듦과 때가 없는 것곧 항상 참됨이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성한 고금에 듣기 어렵다. 그런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룡화상과구지선사가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해서 서로가 돌을 깨친 그참 말씀을 했고 그래가지고 천령과세이 가고 난 뒤에 굳이 선사가 있다가 있으니까 하루는 한 열세 살 먹는 동자가 하나와가 선님 내가 선님 시봉을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야 열세 살 먹은 동자 그래 어? 같이 살자 있구라 이래서 그래 있는데 참 의연간 있다가 보니 굳이 선사가 어디에 출타 하고 계셔서 거그 진로부터 범문하는건다 굳이 선사가 손가락 범을하는거예요 그러가지고 그러니까 동자를 참 절을 맡기놓고 출타라고안 계시는데 어떤 머리가 흐어노장스님이한번큰 스님 병으로 와서 스님 어디 갔습니까? 예 출타했습니다. 언제 옵니까? 스님 나가시면 지염도 없어요. 시간도 없고, 때도 없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요. 하, 내가 스님 법문들을 왔는데, 그래요. 스님 법문 나도 잘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내가 스님 시봉으로 하다 보니까, 스님 하시는 법문은 내가 자주 잘 합니다. 내가 법문을 해줄 때 스님 절대 실망을 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법문 좀 해줘. 좀해나 해. 예? 동자로 앞에나 절을 세분한, 머리가 흐, 야, 노인이 절을 세분을 또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님, 음, 법문 좀, 에,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또물어니까는 어, 할, 그런 거요. 스님 법문은 이렇습니다. 법문 다 했으니 스님 돌아가십시오. 예, 스님 법문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저를 세 분하고 그 노장 신님이글망을 질으시고 또 간단 말이야. 그러고 좀한 열흘이나 시간에 어디큰 부잣집에 보살님이 참 자기 친구를 한 100여 명데고 이래 음식을 잔뜩 해가지고 그날 한가파로 떠왔어. 오니까 스님이 안 계시거든. 안계시간네 스님 어디 갔습니까? 출타했습니다. 어째 왔습니까? 오늘 내가 한갑인데, 스님, 한갑 불공도 하고, 또, 법문도 듣고 이래 왔습니다. 우리, 이 참, 여러 대중을 이래 모시고 왔는데, 스님이 한 것이 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1 3명살먹는 동자가 하는 말이 절대 걱정하니 말 내가 불공을 해지리고 법문을, 선님 보다, 선님 법문도 나도 할줄 아니까, 나가 법문을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음식을 탑작했다, 체력한단 말이야. 그래서 탑작을 다 체력했어, 체력거네 어려서 가르치는 체이지요그놈을 하는 가운데 법답에 빙빙빙빙 도는 거요. 한 30분 도지면 불공 다 했다, 그런게요 내가 아직까지 30년, 40년 채이다니채빵고 불공을 처음 봤다, 이지요. 어? 아이 이, 뭐, 이, 불곡으로 행긴지, 아, 장난을 치는 걸 봤는지, 만 체력이 자꾸, 요, 올라온다, 자, 어, 가스님답답해올라 그러나, 전나 법문을 잘한다, 그러니까, 스님, 법문 좀 해주시오. 예, 그법상에 그래. 딱, 쪼매는 사람이 법상에 올라가. 어떤 것이 불처님의 되냐물어 어떤 것이 부처님의 되냐 할, 그런 기어. 법문 다 했으니까, 다 내려가 고향 드시고 소관하십시오. 가시라 이 말이여. 아직까지 전에 일에다니도 내가 손가락 불공도, 손가락 법문도 처음 들었고 체법불공도 처음 봤어. 세상에 오늘 이런 거이 일이 무슨 친구 보기에 이렇게 참 내가 참 미안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나 생각이 들어. 막 반맛이 없어가 체리 난 것도 아무것도 못 먹고 친구도 못 먹고 막 가게 됐어. 그래 집에 또 갔다 한여을이 시간에 어? 도저히 이거 풀고 살아야지 이런 건안 돼. 스님을 하면 천생 내가 한번 어? 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 이래서 말이지 어, 또 왔어요. 응? 또 와가지고 스님. 오이까네. 그날에서 굳이 선사가 계시어 저래. 스님 니네 인사도 하고 우리가 열흘 전에 참 음, 내가 한갑 불공할 스님을 모시고 한갑 불공하려고 왔는데 저 서른 살 먹는 동자가 채밥으로 불공을 해줍시다. 이렇게 하거든. 그래가지고 법문도 손가락 불공을 해줍시다. 이렇게 하거든. 그래야. 야 대덕아. 얘 예, 이리 와봐라. 어, 아차 아, 놓고. 선님, 저 불렀습니까? 그래. 네진작 열흘 전에 이 보살님 한각 불공을 한데 채법국 불공을 해 줬나. 예, 해드리겠습니다예 이놈. 채법국 불공을 내가 니를 어? 가르칠지게나 큰 죄나 사월 초파일이나 어? 사중에큰 일이 실지게 채법국 불공을 하라 했지. 잘나 일은 어? 세계 불공에 무슨 채법국 불공을 하냐. 야단을 치거든 그래 화이고 체바고 불고 이런게 좋은 걸 가지고 우리가 몰랐어 이러면 체력이확다 내려가 푸는것 같아 마음병을 다 꽂히는 것 같아 그러면 법문을 손가락불로 풀면 해요 그래 그러면 손가락 야야 네 법상계가 법문을 한번 해봐라 예 하지요 법상에떠올라가지고 어떤 것이 부처님 되어있냐 몰라 어떤 것이 부처님 되어있냐 헐! 거거든 스님 법문 다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구지 선사가 칼을 하나 딱 가라가 장만해가 숨키가 야야 법문 한번더 해봐라 예 어떤 것이 불교에 되냐 물어봐 어떤 것이 불교에 되냐 할 거거든 손가락 딱자 손가락 딱, 딱 잘라 붙어 아프다고 뚜글뚜글 굽면서 도망을 가는데 어떤 것이 불교에 되냐 할 그런데 손가락 없는 데서 동자가 도를 깨친거 거요 알겠어요? 불교라는 것은 있는데도 속하지 않고 없는데도 속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당당하게 이 세상을 멋지게 이 무대를 삼고 연극 한바탕 멋지게 하다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